哇哇哇哇哇哇哇哇哇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수스거랍스터를육고있는 거야. 아, <목소리도> 랍스터나 육수가 형빼고먹이게 먹는 거야. 밥이랑 먹 거야. 밥이랑 거야. 이랑 먹는 는이거이 거야. 이거이야 솔직히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요 <기> 라이브, 라이브. 마지막으로 숨어 돼요. 심화형이야 고, 두달를 뛰어가야 돼요? 심화형 고개 연기해야 된다 생각해. 음. <웃음> 정말 명품 연기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머리를 쓸어 놓는게 아니라니까 솔직아 다시 한번 아아이 심취하는 내가 내가 오아거구나 한쪽 눈썹을 들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마시고 가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<웃음> 아, 서음하는 네, 네, 네, 아. <웃음> 슈가 형이 블랙풀프출 때. the uh, this is when Suga dancing the blue fruit? Yeah, we are b l e r o part two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늑대, 너문는 먼지처럼, 작은 먼지처럼. 대부르데제 먼지처럼, 작은 먼지처럼. 아, 스안 돼. 이 반드라니까. 아드가그좋아요죄죄또 다른 걸 봐. To to to to 다 똑같이 해 줄게. 뭐예요? 왜? <웃음> <웃음> 아, 그지민톤이야 예. 네. 이게 내 톤이야. 참고해 네. 봐봐. 네. 어? 예. 기대요. 기대야. 에요,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 d i t i o n Yo,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. Ayo, Hitman b a g yeah a i n t o d u c e Hit It the s o n d a d i t i o n h i m a n Bang introduces b second a d yeah, i t i oh. o n <laughs> 이 자, 음. 랩 댄스 노래로 uh. 아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. 기선을 제압해. 기선. <머래로> 기선. 어떻게들 방탄이랑 bad? 난 여기서 r h e 과 flow를 내 bad. 방탄이랑 bad? 어떻게 이렇게 여기 r h y 과 flow를 내 bad? 그건 기선제압이 아니라고. <웃음> 보여주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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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g o e t the j e i s g d g e t t h i s Water drop. 받았나? 네, 감사합니다. 형네각형 삼각형. 삼각막 삼각형. 삼각형. 삼각형. 삼각요 삼각형. 삼각형. 요각형삼각 요즘 오버삼 많이 해각형삼 기분 좋은형 삼각형. 삼 내이어다어내미는 현재의 라이야 아, 내가 아, 석고장해 줄라 했는데 메인 유니 선수를 닮은? 네. 네. 아니, 이분누 정말 눈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<웃음> <웃음> 마세요, 해세요보세요 시작! <웃음> 아 이거선 아니거 오래 됐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아 어. 아니 그냥, 아니 그 이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응. 되는데, 야가 야, 야, 낙타가 죽어순간이지나레아레지가 아, <웃음> <찔레. 웃음> <웃음> <너는 웃음> 너무 같아. 잘해. 연기를 또 보여 드 자. 어 와. 아니야. 어아니어이모습지 없잖아. 그래. 아, 오차오른 아! 자그 레몬서 시킨 지민 씨도 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그 오차오른 아! 그, 그 옆에 네. 가만히 있던 정국 씨도 한번 해주세요. 황소의 고에서들리십니까아 저기 뭐야? 우우우우우우우우 아, 우우아우우우우 아, 그러면... 아, your... <웃음> <잘> <웃음> <웃음> 소리가 진짜 무섭우우 아... 아! <웃음> 고라니가 뭐 어떻게 다시 거의 오면 아 아, 진짜 그게 <웃음>